폴리그롯의 미래연구 2020년 이미 실현된 소름돋는 예언 탑5 저는 연초나 월초 올해나 이달에 발생할 사건을 미리 예언하고 한달 후에 그 적중률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2020년 이미 실현된 소름돋는 예언 탑5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0년 실현된 예언 탑1은 주세 리우 등의 코로나19 예언입니다. 주세리노는 9살 때부터 예지몽을 꾸었고 그는 그의 예언을 공정을 받아 편지로 발송하는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주세리노는 2018년 3월 26일 여행지 노르웨이에서 중국 우한중앙병원의 32살 안과의사인 이원양에게 영문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그가 2019년 12월 30일 채팅으로 동료 의사들에게 새로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발생을 알릴 것이니 특히 주의할 것을 포함하고 있, 있습니다. 이문양은 경험 많은 감염학 의사가 아니었고 석사학위에 안과의사였습니다. 주세리노는 그의 편지에서 중국 본토에서만 3만 5천명이 감염되고 1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2 4개 국가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저도 중국에서는 웨이신이라고 하는 위챗 어플을 사용하는데요. 이문양은 실제로 2019년 12월 30일 외신에서 신종 바이러스 발생을 동료 의사들에게 실명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2020년 1월 3일 우한시 공항국은 그를 유언비어 날프로 소환합니다. 안타깝게도 2020년 2월 7일 그도 바이러스로 유명을 달리합니다. 조선일보에서는 2020년 1월 10일경 신종 바이러스 소식을 국내에 처음 으로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은 무려 1년 9개월 이나 앞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 주세리노의 1월 예언을 올렸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1번은 한국과 일본의 감염병이 창궐한다는 내용이고,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실현되었습니다. 타투는 일루미나티 카드입니다. 각종 전쟁이나 재난 때에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업무론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업무론은 일루미나티가 조용히 인류를 조종하고 신세계의 시를 수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루미나티는 리일루미나띠는 1일루미나뚜의 복수형인데요. 그 기원에 대하여는 제가 만든 다른 영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인 1995년 스티븐 잭슨은 일루미나띠 카드를 발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6년 후에 월드트레이 센터가 파괴됨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카드는 16년 후인 2 0 1 1년 발생한 일본 해일과 도쿄 전력의 핵발전소 사고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한시 장사치 장사 따따오 얼하우의 건물입니다. 호텔로 설계만 되고 운전면허 학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회 사당을 본토서만들어졌는데요 25년 전 제작된 일루미나티 카드는 우한에서 박지와 관련된 바이러스가 나옴을 알리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카드는 바이러스도 엄청난 피해를 입음, 입음을 전세계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마스크를 넣어서 감염병이 호흡기 질환인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카드는 또한 한 시민이 목을 졸려 사망하고 폭동이 발생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터조 미니에폴리스에서는 조지 플로이드가 8분 46초간 경찰에 의하여 목이 졸려 사망합니다. 이 카드는 이로 인하여 폭동이 발생하고 백악관에 초조망이 쳐지며 군대가 주둔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의 라파이트 애비뉴에서는 2.6m의 초조망이 쳐졌고 1,600명의 군인이 DC 주변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일루미나티 카드는 조지 플로이드의 사건 전개를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만든 다른 영상들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탑3는 한국판 일루미나티 카드라고 할수 있는 14.8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8년 전인 2012년 4월에 달 만들어졌는데요. 2014년 세월호 사건을 예언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0월 3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421명입니다. 카드는 가족과 친구가 제로 변에 사라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대구의 번화가인 동선로는 오후 8시가 새벽 4시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전등이 사라진 세상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14.8 카드는 올해 카드가 특정 교단을 통하여 확대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는 가는공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등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기한 송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고 사면서와가 달리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카드는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광장의 교통봉쇄를 예언하기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14.8카드는 코로나19에 대한 해결책으로 토끼를 쫓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카드 속 토끼가 마스크와 닮은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름돋는 예언탑4는 1988년 만들어진 일본 만화 영화 아키라입니다. 이 만화 속에 등장하는 국민의 힘으로 올림픽을 성공시키자라는 홍보문고는 실제로 아베 정부가 사용했고 중지다야 중지라고 하는 낙수로 올림픽이 중지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화에 등장하는 신문지에는 WHO의 전염병 대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TOP5는 불가리의 예언과 바바방가의 예언입니다. 바바방가의 본명은 반겔리아, 반데바, 디미, 디미트로바입니다. 그는, 그녀는 1911년생인 불가리아의 예언가입니다. 그녀는 12살 때 마을을 강단한 해오리 바람에 휘말려 시력을 잃었고 그때부터 초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체로비비 사건 9.11 테러 크루스크 핵 잠수함의 침몰 불가리아 지진 등 동국군의 주요한 사건을 예언하여 특히 유명세를 탑니다. 바바만가는 코로나의 압도에 대하여 얘기를 하였지만 불가리아어 코로나는 영어로는 왕관을 의미하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러시아의 지배로 생각했습니다. 바바방가의 2020년 중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건강 악화입니다. 본인은 올해 4월 바바방가의 예언을 소개했고 트럼프는 10월 2일 트위윗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소개했고 군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 적중된 소름 돋는 예언 탑5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